제가 그동안 여행 다니면서 항상 또한 뭐 일주일 여행하면 3일, 4일 이렇게 호텔 옮기는 게 나름의 재미였었거든요. 그래서 이번 여행에서도 호텔을 한번 옮겨봤는데, 정말 큰 실수였어요. 정말. <웃음> 지금 얼리 체크인이 안 돼가지고, 짐을 일단 맡겨놓고, 그러고서 그냥 맨몸으로 나와 있어요. <웃음> 그냥 맨몸이에요 카메라만 들고 오늘 오후에 갈기로 한 데가 있어서 지금 옷 사러 가고 있어요 <웃음> 그냥 사 입으려고요 이거, 이거 고래새 언니? 밑에 이렇게 있는 거. 아, 와 so cute! Hi. 아, 하이! 하이! 어제 본 물고기다, 하얀 애들. 아, 쟨 차. 어, 쟨고 같아. 무서운 거, 큰 거. 와. 런치 메뉴? 로칼리셔스 런치 메뉴 이거 얼마야? 오, 오. 얘네들 아주 저질적이야나 여기 여기 너무 잘한 것 같아 음, 언니 초코아 너무, 너무 너무 좋지 빵먹거 와이프끼랑은또 다르다. 그치. 그러니까. 근데 이제 저쪽으로 또 음. 이렇게 빛이 따뜻서는 음. <웃음> 아, 근데 진짜 내 이번 여행은 이렇의 서닝포인트가 맞는 거 근데 약간 뭐, 뭔가 뭐, 그런 거지. 아, 근데 나 너무 행복했어. 우리가 이제 홀리데이 짐을 지내면서. 거. 음, 우리 거 아니야? 야,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. 와우. 아닌가? 우리 거였으면 좋겠다. 음. 근데 우리 거 맞는 거 같아.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? 나도 그래서 지금 약간 그늘 있으면 무조건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. 그지 약간 그이 그냥... 그냥... 아. a n 세요 야, 나 맛있어. 어제 일정 두구리 샀는데 얘네 조금 더 비싸게 샀네 네. <웃음> 근데 뭔가 이렇게 먹을 건아니다그죠가 이렇게 주전물지 저녁으로 오. 이렇게 할건 아니라서 뭐 맛있겠다 꽃치 <목소리> 어! 맛있겠다! 다코야키 먹을래? 이거 뽀뽀뽀다가 사면 볼거 다코야키 완전 좋아 여기 다코야키 맛있을 거 같아 김 다코야키 <목소리> 일본과 한국의세요그에 다시 듣고 왔다. 이 봉구 하지 마세요. 이가구하이없지요이 봉구 하이이 이사람이인분이 85분이란 말인거지? <웃음> 어 진짜? 우와, 나도 이제 자연스러워서 예쁠 것 같아. 맥주 따라주세요잘 어. 따라봐 야, 이거 진짜 맛있다. 여기 너무 잘 왔다. 야, 언니. 나 이거 흔들어 놓으면 되게 기분이 이상하다. 야, 이게 닭다리를 하나씩 뜯으 와, 대박이에 <목소리도> 어 그래? 아 그래? 아 그래? 아못래아손으아그고아그다그냥 이렇게 먹는 건가? <웃음> <웃음> 이거 진짜 뭐 그래? 아 그래? 아뭐래아먹래아 그래? 아 그래? 아그 이거는 쉽지 않아 이거별로야 아기랑 <웃음> 스타먹어도 우리 한국 대게가 맛있는 것 같아 한국 대게가 맛있어 맛있어? 아니 배이팠 배고팠나봐 배고팠나봐 약간 인스타에 근데 내가 나름 특별하다고 생각한다면 업로드 하거든요 그래 나중에 보면 의미가 있더라고 나도 언니처럼 화장 안하고 다니는데 화장가 나한테 미리 나가겠어 아 근데 나도 원래 그랬다? 나도 20대 때까지만 해도 진짜 슈퍼을때도 화장하고 필 <웃음> 무조건 신고 밖에나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거든 어느 순간 딱 노는 순간 정말 되게 괜찮아 깊게 안 들어가? 모르겠어. 막 수영장까지 데려가는 건 아니겠죠? <웃음> <웃음> 내일 가봐야 돼 이제. 안 아, 그래도 내일 그거 가야 되니까 좀이자야겠다 오늘. 몇 시? 에7 시가 비가이거든요야 뭔가 <웃음> 잠 <참> 많잖아. 진짜 <웃음> 박스 1시 어떻게. <이렇게 웃음> <많지? 웃음>